대한양 쓰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중국 산단 주변이 쓰레기로 모두 입니다 거대한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쓰레기 배출량은 약 1억 6천만 톤으로 6 3빌딩 1,500채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태평양 일대에는 대한민국 면적 16배에 달하는 쓰레기섬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쓰레기를 계산하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달 동안 제가 만든 모든 쓰레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쓰레기를 모은 지 첫번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모은 쓰레기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아침에 양말을 개는데 양말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양말 그리고 점심으로 네, 라면을 먹었어요 우파마를 먹었는데 라면 껍질 그리고 뭐 후레이크 분말스프 그리고 마지막 무슨 후청 분말까지 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네요 휴지도 입을 닦으면서 썼던 걸 일단 모아놨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코트와 셔츠 드라이를 맡긴 걸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수증하고 세탁소에서 주는 비닐봉지들 3개나 이렇게 생겼고요 점심 식사 후에 이 닭가슴살 집을 먹었고 그 안에 있는 습기 제거제도 있고요 하리보도 먹었네요 그리고 저녁 식사할 때 이제 돼지고기를 담아놨던 비닐봉지와 마침 또 계란을 다 먹게 돼가지고 계란박스 네. 오늘 일단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었는데 음 항상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몰랐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한달 동안 제가 만드는 쓰레기를 매일매일 영상으로 기록해놓고 한달 후에는 그게 얼마나 많이 쌓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뿐만 아니라 식당 등 밖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도 가져와서 모두 모아보았어요 물티슈와 소주병 뚜껑이 그예시고요 버거킹을 좋아해서 배달을 종종 시켜 먹는데요 대부분 종이지만 점심 한 끼만 해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네요 집으로 오는 마트 전단지는 제 의지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모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랑 어 저희 집에서 회를 한 접시 하려고 회를 주문을 했는데 사실 이 배달음식이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회 주문했을 때 배다,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검은 봉지 하나 있고요 랩과 이 스티로폼 있죠 그리고 이 밑반찬, 밑반찬을 밑반찬 싸고 있는 랩과 또 플라스틱 용기가 있고요 또 플라스틱 용기 또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또 스티로폼 그리고 랩이 있습니다 배달음식 너무 편하고 우리나라잘돼 있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를 사실 좀한 번은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요즘 버, 배달 어플을 보면은 그 요청 사항에 일회용품 주지 마세요라는 그 선택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그거라도 좀 지켜가면서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젓가락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한지 한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2주 동안 모인 쓰레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80리터짜리 봉투인데 이 80리터짜리 봉투가 꽉 찹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2주 동안 쓰레기를 모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생각보다 내가 쓰레기를 많이 만들구나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달 동안은 제가 평소에 쓰던 대로 모아 보기로 했으니까 양심한 가치일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2주 동안 좀더 착실히 모아 보고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달 후에는 제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었을지 그럼 남은 2주간에 요정도 함께 하시죠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다 친구 세 명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저 혼자 먹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술과 굉장히 거리가 먼사람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쓰레기를 모은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모은 소중한 쓰레기들 얼마나 많은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뭐이 정도입니다 한달 동안 제가 만든 쓰레기들입니다 혼자 사는 제가 한달 동안 모은 쓰레기의 양은 약 180리터 1년이면 저는 혼자서 약 2000리터의 쓰레기를 만드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페트병과 배달 용기와 같은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5,178만 명 정도이고요. 세계 인구는 78억 명 정도입니다. 과연 지구가 이 쓰레기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쓰레기 배출량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재활용 시스템도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불법 폐기 쓰레기는 약 120만 톤이고 전국에는 총 200여 개의 쓰레기산이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각장과 매립장은 완전 그냥 포화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전문가들은 인류가 곧그 대가를 치룰 거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한달 동안 쓰레기를 직접 모아보니까 백날 지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쓰레기를 완전히 만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대신에 줄일 수 있는건 줄여야죠 특히 지금 제 방에 있는 쓰레기를 보시면 이 생수통이 정말 너무 많고요 배달을 시키면 오는 플라스틱 용기들 물티슈나 음식을 보관할때 사용한 비닐봉지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정말 값싸고 편리하지만 결국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를거란 말이죠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다회용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행주나 손수건을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지 알게 되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